전진? 계속 양념질만 하고 봐봐 전진을 안해 먼저 그 앞에 가줘야지 더블클로 럭틱 킬 나이스 텐텔 샘 잡고 더블클로 더블클로 나이스, 나이스. 샤, 아 근데 내가 러브샷 러브샷 해도 우리가 이기는구나 빨리 30킬 깨고 스나들께요 형님들 엠포로 30킬 깨고 푸른님 안녕하세요 아, 저 제한시간 내횟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이겼습니다 아 테크님 아 죄송해요 빨리 깰깰 누구? 누구반? 누구반이라는거야? 뭐시뭐시? 어디갔나? 누구반이라고? 오, 오, 이 너무 좋은데? 어? 오, 오, 오, 어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케이 오, 오, 오, 어어어, 어, 일단 오케이. 그래도 믿고 간다. 아직은 믿고 간다. 계기 한번 둘다 빼자. 와, 클럽에 있다. 아, 랄프가두 분이구나. 길게 포거나. 일부 나나봐요. 중구 나온다. 중둘 다야. 가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까스가 더 빡센가? 일단 피 안딸고 초반에 키를 해야 되는데, 이거 그끝 박스 먹는다. 보거나 여차피 두 명이다. 반딧불까지? 한 박스 입자 뭐 그런 건 어쩔, 어쩔 수 없지 그런 거 이제 아쉬워하면 안돼 왜냐면 나도 아쉽거든 나는 괜찮은데 형이 아쉬워하면 내가 아쉬워지거든 뭐야 좀끝 지금 그 뭔가 잘못된 것 같아. 아군이 제가 계속 가기 전에 우리 팀좀 밀려야 되는데, 홀리 커피 한잔하고 갈게. 골 배사 밥비야 나, 얘기한 거? <바깥 하나? 웃음> 너무 손해보는데 전진? <웃음> 이거 너무 손 이거 너무 손해니데 이거 너무 손해보데데거의2대8인데내거의뭐 지금? 회사 계약으로 치면 거의이데 왜 이렇게 다 문어크를 하시나요있는눈 <웃음> 밀렸다. 물벼서 눈 박스 레이 눈을 배웠다. 그니 그래, 아 이거 포지션 또 애매하게 된대 건갔어야 된대 어시어시 나이스 멘즈데이 볼만하다고요? 웨... 넷플릭 있나?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 차라리 가스같은 맵은 안고사해도 되겠네 그냥 한큐에 바로 녹일 수 있는 손앞에 아따 이게내 스타일 아닌데 자꾸 아니 자꾸 이렇게 자꾸 <웃음> <웃음> 답답하네 뛰어주는 사람이 없노 왜 하지도 않 계속 양념질 하고봐 봐. 전진을 안 해, 먼저. <웃음> 뒤에서 빼먹기에는 내가 자꾸 몸빵한다. 나 뭐지? 달달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형 이제 형 형이 뛰면 이제 좋긴 한데. 결국 따라간 사람들한테 내가 또 먼저 가게 되니까 그냥 천천히 하는 게 맞아. 지금 왜냐면 너무 이렇게 아까 세이브를 해버리니까 힘들이좀 기대 심리 때문에 나를 좀앞세울라한다그 앞에 가줘야지. 눈이라고? 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 그냥 게플레이한다 뒤에다가 더안 불리겠다. 나 피살기. 멀티킬. 어 이거야 이거지 어 이거지 이게 내 플레이지. 거 맞나? 중에 있을 것 같은데. 또 있네. 어시 중 어시. 아군이 승리하직안 늦었다. 포는시원하님들왜중안빈다 템포 조절. 가보았다. 뭐야?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어시 어시, 개피 개피. 개피 아니야? 뭐, 뭐야 뭐야? 어? 엄마야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어? <웃음> 알겠다. 아, 뜨거운 플레이 보여줄게. 검 들어오지. 이거 근데 검보이 잡아줄게. 먼저 지르나? 아니야 아니야. 풀면 잡을게. 삐간다. 빠질게. 알쑤! 계단도나계도 걔랑도 걔랑도 걔랑도 걔랑도 걔랑도 걔랑도 아랑도 걔랑도 걔랑다아 지금 방이 없어요? 나 노릴빙 하나? 눈통 노릴빙. 안 보인다? 물벼울 수도 있겠는데, 이거. 어, 깜짝이야. 아니야 눈이야 눈. 아니 아하 까비 손... 두 모자 <웃음> 오늘 내가. 까비. 눈통 조심. 고음 고마워요, 고마워요, 고마워요, 고마워요, 고마 고마워요, 고마고 나이스! 하셨습니다아 근데 내가 러브샷... 아 러브샷 해도 우리가 이기는구나. 응, 한두 판만 있으면 돼. 눈통 찔렀다. 아유 또이 집시키시네 미치알네 갈란스 괜찮은데 이 형들 좀더 노력하지 아나 어시 아까